아... 나 진짜 큰일났네 오늘 나뭐 할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어... 음악 연주를 해야되나? 아니면... 내 생일을 생각해볼까? 아니면... 미술시험?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애완 동물을신경써야될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도대체 모르겠다 그냥 내 생일부터 챙기자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쌤입니다. 발령기 잘 들으셨나요? <웃음> 자, 제가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입니다. 어땠나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쉽게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 사람, 캐릭터 같은 그런 사람 이미지를 어디서 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응용해 보시고, 그리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아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요런 고퀄리티의 그림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좋냐면요. 자 여기 있는 이 get 이미지 뱅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 이미지 뱅크 사이트는요 어,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있고 퀄리티의 이미지를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사이트인데요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돈을 주고 하기 힘드니까 저희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get 이미지 뱅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가면 무료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자이 무료 이미지를 누르면 상업적인 목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무료 제공 이미지도 이런 고 퀄리티 이미지들도 많고 그리고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요 자이 사이트 안에서 저는 어떤 것을 찾아볼 거냐면요 사람 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pt 소스라고 있어요 ppt 소스 이렇게 쳤더니 사람과 관련한 사진 그리고 캐릭터 등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파워포인트에 쓸 만한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아까 전에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그런 학생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 볼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런 학생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신 뒤에 여기는 ppt용 png 파일을 누르시면 저절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을 해봤습니다 오 이미지 퀄리티도 되게 좋아서 이거 가지고 뭔가 진짜 애니메이션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지금부터 뒤에 있는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말풍선 구름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이미지를 여기 아래쪽에 살짝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잘라 줄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자르기를 눌러서 살짝 이렇게 올려서 딱 맞춰지게끔 그래야지만 나중에 편집할 때 쉽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자 그리고 이제 뭘 그릴 거냐면 뒤에 있는 뭐좀 동산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것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삽입 도형에 가서 여기에 자유형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그냥 휴 했고 쉬프트 키 누른 채 클릭 클릭 클릭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동산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채워줬죠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이렇게 동산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 풀 같은 느낌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풀 같은 느낌의 도형은 파워포인트 안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달 모양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달을 선택해서 이렇게 쉬프트키 누른 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 그리고 더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볼 거예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있는 건데요 자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이 도형 두 개를 다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기도 우서식 왼쪽에 도형 병합이라고 있, 있고요 여기에서 조각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각이 나게 된이 도형들을 여기에 색상을 똑같이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끝인 거죠. 자 이렇게 잔디 느낌을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뒤에 구름 모양을 만들 거예요. 구름 모양 만드는 것도 도형 병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원도형을 쉬프트키 누른 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원도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준 뒤에 크기를 쉬프트키 누른 채 이렇게 크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좀만 더 작게 이렇게 이제 여기 세 개의 도형을 도형병합 병합을 누를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각형 도형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시 한번 이두 개의 도형을 그리도 서식 도형병합 조각을 눌러서 구름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와우 되게 쉽죠 자 이렇게 만든 구름 도형은 또 그냥 복사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떤 건 크게 하고 어떤 건또 작게 하고 자 이제는 뒤에 배경을 집어 넣을 건데요 배경색은 이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 줄 거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서 색상을 그냥 하늘색 정도로 설정을 해줘서 확인 그리고 중간 지점에 하나 더 만든 뒤에 투명도를 한 30%에서 40% 정도 마지막 흰색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좀 느낌 있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구름 색상은 그냥 아예 흰색이 날것 같네요. 아예 흰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구름이 훨씬 더잘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든 뒤에 이제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지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고요 너무 빨리 등장하니까 한 3초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고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추가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경로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경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게 빨리 움직이죠?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데요 이 속도를 일단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재생 시간이 2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5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 들어가셔서 부드럽게 시작과 부드럽게 종료를 1초로 해 줄게요 1초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자 이렇게 살짝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에 있다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확 움직이죠. 한번 보세요. 탁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애니메이션의 시작점이 달라서 그래요. 애니메이션 시작점이 확실하게 여기 아래쪽에 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선을 위쪽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최대한 겹쳐지게끔. 자 이렇게 겹쳐주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등장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뭔가 걸어가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 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말풍선을 그려 줄 건데 말풍선 그리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도형만 그리시면 돼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요 도형을 원 도형을 하나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만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냥 복사해서 쉬프트 키 누른 채 작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하고 더 작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네개만더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룹화 컨트롤 G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킨 뒤에 똑같이 여기에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그림이나 아이콘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삽입 아이콘으로 들어가볼게요 자이 아이콘은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만 존재합니다 를이 아이콘 탭이요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콘을 집어넣고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에 있는 이 글꼴은 배달의 민족 연성체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말풍선도 저절로 생성될 수 있게끔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다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룹화 그루파, 그루파 시켜준 뒤에 다 애니메이션을 일단 적용해줍니다.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사 애니메이션이 이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발동이 되면서 위에 있는 것도 같이 밝기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3이라고 나와 있는 게 순서거든요 이 순서를 마우스 오른쪽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작점이 너무 똑같으니까 각자 여기서 지연이라고 있거든요 재생 시간 아래쪽에 지연을 어 움직이는 시간에 맞춰서 음한 1초 해볼게요. 요거는 한 5초? 아래쪽에 있는건 9초? 요거는 한 13초? 요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각자 애니메이션이 발동되는 시간이 다르죠?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난 오늘 뭐하지? 걸어가면서 이제 아이콘이 하나하나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죠? 자 이런 형식으로 어, 아이콘과 그리고 고퀄리티의 그림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려운 듯 하면서도 자세히 배워보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고퀄리티 이미지를 활용한 멋진 파워포인트 만들어봤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과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